안녕하세요 여러분 다나쌤입니다 따르릉 전화가 올 수가 있죠 그럴 때 고객님께서 상품을 받았는데 어 제품이 약간 화자가 있어요 약간 깨져서 왔어요 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상품을 다시 교환해 줘야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잘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우리 스마트 모드의 왼쪽에 주문관리 메뉴에 상품의 배송관리 메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송관리에 들어오게 되면 최근에 배송이 완료가 된 우리 고객님의 상품을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배송 완료에 있는 버튼을 클릭해봤고요. 그리고 하단 부분에 상품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고객님의 주문번호를 바로 이렇게 눌러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고객님의 상품의 교환을 도와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품 교환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 해당하는 상품을 이렇게 체크해 주신 다음에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는 건지 아니면 교환 상품에 추가를 하는 건지 라는 것을 체크를 해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일한 상품을 교환을 해준다 새 상품으로 다시 보내준다 라고 했을 때 동일한 상품으로 교환이라는 이런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옵션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로 없을 때에는 바로 교환 접수라는 버튼을 클릭해서 교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환 완료 처리가 되었습니다 라는 버튼으로 확인을 눌러 주실 수가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상품 배송 후 교환이라는 버튼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교환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잠시 이 창을 닫고요 다시 한번 취소, 교환, 반품, 환불 관리라는 메뉴에서 교환 처리를 했는 상품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이라는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게 되면 조금 전에 눌렀었던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교환이 되고 있는 것에 대한 상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해당하는 상품에 대한 상세 처리는 오른쪽에 있는 상세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어떻게 처리되어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고 교환하는 거를 어 교환 안 할래요 라고 바꿀 수도 있겠죠 뒤에서 교환 철회 라는 버튼으로 교환을 철회 할 수도 있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이제 수거를 하셨을 때는 수거 완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의 수거를 하게 되면 이제 이 상품에 대해서 하자가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게 되었을 때 판매자의 규칙인지 또는 고객의 규칙인지 우리가 CS전화로 나눴던 게 이야기가 맞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상품에 대해 가지고 배송비를 누구에게 과실을 매길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조금 확인해야 되죠 약간 몇대몇 몇 같은 이런 느낌이기도 하네요 자 이런 상품에 대해서 품목 수거 완료라는 버튼을 눌러서 품목 수거 완료를 이렇게 눌러주시면 수거 완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 고객님께서 상품을 주문을 해 주셨는데 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원했던 상품을 잘못 주문 했네요 라고 했는 경우에 교환을 요청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은 배송 완료가 된 고객님의 상품 상태의 화면입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상품 교환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고 나서 해당하는 상품 앞쪽에 체크해 주신 다음에 교환 상품을 선택을 해주게 됩니다. 자 상품을 검색해 볼게요. 자이 상품 중에서 사이즈를 뭐 다른 거 살게 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 앞쪽에 체크를 해준 다음에 상품 추가 라는 버튼으로 선택한 상품을 추가 라는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해당하는 상품이 이렇게 추가가 되시겠고 그리고 상품 추가 완료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변경된 상품이 이렇게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고 나서 하단 부분에 교환 접수라는 버튼 이렇게 눌러주시게 되면 교환에 대한 부분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환 접수를 할때 해당하는 교환 접수에 대한 부분이 누구에 대한 귀책인지 고객님께서 상품 정보를 뭐 다른 것을 선택을 하겠다라고 하는 고객이 변심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사유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반품에 대한 부분도 간단하게 처리하는 부분이나 반품 주소, 수거, 정보 등등에 대한 내용들을 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반품비 같은 경우에도요, 이 반품비를 고객님이 부담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은 쇼핑몰이 부담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체크를 해서 해주면 되겠는데 고객님께서 지금은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교환 요청하실 때어 사이즈를 다른 걸 주세요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님의 귀책으로 해서 만들어 주기 위해서 선불, 고객님 부담, 환불액에서 내 택배비 3 0 0 0원을 차감하고 환불을 해주겠다 등등으로 해줄 수 있는데 지금 환불이 아니라 교환을 하기 때문에 고객님께 따로 택배 비를 받아야 되는 고객 부담 이라는걸 선택해 주시는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나셔 가지고 다른 부분 다른 수정 하실거 없는지 조금 더 확인을 한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이 네, 처리가 완료 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은 교환하는 상품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해당하는 상품이 다시 나한테 수거가 오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교환 반품해야 하는 부분 아, 교환하는 처리 부분을 배워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